나중에 바니뇨는 이 상태는 아지요 그런 거 없었지요. 제가 그때 책을 좀 많이 사는데요. 그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산 곳이 LA거든요. LA에서 <웃음> 역전을 주고 오, 책을 샀다. 주작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이게 안 되갔냐, 이거. <웃음> 얘들아 네. 네. 안녕 얘들아 안녕 반가워 얘들아 <웃음> 왜 거기 갇혀있어 밖으로 나와 <웃음> 자 그러면은 자둘중한명에게 데이트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와 함께 대관령 해발 3000m까지 올라가서 양을 보고 내려오기 vs 고양이와 양보기 데이트 선택해주시면 되니다아나 근데 산 같은 거 엄청 누나가 가보렸는데 대관령 진짜 좋은데 바람 진짜 많이 고아 대관령 가서 똥 싸고 왔는데 꼭대기에서 막 싸우면은 <웃음> 그냥 미사일이니까 맞으면 죽어 맞으면 <웃음> 안돼 산이 <웃음>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너가 아.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웃음> 푹 하면 이렇게 <웃음> 푹 하면 아니, <웃음> 별타가 돼가지고 아니 산이 이렇게 생겼냐고 <웃음> 그니까 러아 이거 설명도 해줘야겠네 제가 LA에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해봤다고요 <웃음> 이걸자 <이거를. 웃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당연히 대굴 대굴 떨어지겠지만 이게 이똥이 여기서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똥똥똥똥똥똥똥똥설사. 여기 있는 사람이 똥을 기대. 개미월아웃는데니미아 지가 말다 수업 그, 부리고요 오늘 일본이 예, 죠 <웃음> 야. 야. 쟤는 <웃음> 이제 굶어 죽겠다 <웃음>